이카, 안녕하세요. 타이거익입니다. 야, 이렇게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오늘은요,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드래곤볼 콜라보레이션 라면입니다. c e 에서 판매하는 돈코츠 라면, 네, 일명 베지터 라면인데요. 이거를 한번 먹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뭐, 정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래곤볼 Z 캐릭터 딱지가 120종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120종은 다못 모을 것 같고요 돈코츠 라면입니다 라면이 아니고 라멘이라고 되어있고 가격은 어한 3,900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CU에서 제가 샀을 때는 투풀 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세 개를 샀습니다 자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음.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용기에 면 분말 건더기를 모두 넣고 끓는 물을 표시선까지 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지 말고 집에 있는 거한 700W가 되니까 3분간 돌린다 그리고 들어있는 향미유를 뿌려 골고루 잘 저어 먹어라 토에이 애니메이션 네, 정확하게 콜라보레이션이 네, 지금 라이센스 받고 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겨우 335칼로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, 좀 적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럼 막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뜯어 볼게요 제가 비닐을 뜯고 왔는데 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들어있고요 자, 뚜껑을 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여기 베지터 색깔인데 약간 일단은 드래곤볼이니까 건더기 스프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향미유 같은데요 마늘 향미유 갤릭포의 맛이죠 갤릭포 마늘 향미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분말 스프 그 다음에 이건 아 딱지 좀 있다 딱지 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리면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리면을 까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야 이거 혼자 찍는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까서 제가 넣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까는 걸 찍기가 제 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거 지금 자동차에 가야지 있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까고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 과정보다 자자 자, 이렇게 까서 넣어보니까 일단은 어 스프가 흰색이고요 돈코츠 라멘인데 뭐 여기서 <웃음>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고깃 덩어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계란도 없어요 조리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할 거고 일단 뭐 면도 생면이죠 네 튀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빨리 조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먹어봐야지. 일단은 빠르게 물을 끓이기 위해서 뜨거운, 뜨거운 물로 좀 담아볼게요 음, 대략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좀 끓여 보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집 다 나온다 이제. <웃음> 자, 이 안쪽에 있거든요. 이제 끓여요. 자, 끓을 때까지 잠깐 영상 멈출게요. 좋아요, 좋아요 구독! 구독, 구독! 구독! 자, 물이 끓는 동안 한번 딱지 뜯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시간을 허투루 버릴 수 없어. 자, 뭐가 나왔을까요? 일단은, 어, 벌써 다 끓었다.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, 그냥 이게 사선군데. 와, 이거 나왔어. 16 나왔습니다, 16. 지금 다 끓었다고 탁 소리 났거든요 오, 신용 그래도 이건 괜찮다 바로 다시 끓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끓는 물을 한번 선까지 부어 볼게요 아 저번에 생방으로 하려다 보니까 완전 그때 그때그 치킨 우동펄이었죠 완전 망했었는데 오 색깔 좋은데 자 선까지 저는 딱 매뉴얼 대로 합니다 선까지 손까지 붓고 이제 자 이렇게 손까지 부었습니다. 색깔이 약간 노랗죠? 네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 찍었다가 안 찍혀가지고 말을 하고요. 이제 렌지에 넣고 3분 돌려야 되는데 뚜껑을 닫지 말라 그랬지만 안 닫고 돌리면 다 튀거든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닫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3분 돌릴게요. 한번 더. 자 이제 3분 동안. 돌아가면 은 조리가 완료되어 있을거예요 어떤 맛일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! 구독, 구독, 구독 자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3분 뒤에 나온 그 라면 라멘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향미유를 첨가하면 됩니다 이제 먹어야겠죠 배고픕니다 오늘 먹방은 이 각도로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갤리포만 마늘 향류 아 갤리포 일부러 이렇게 했나 이거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센스 있는 건데 이거 알고 그랬을까요 마늘 이거 어 메지타 갤리포맛 자 마늘 향류를 쭈룩 부어요 이거 들어가면은 이 기름이 여러분들 그 뭐야 합성착향료 같은 거 있죠 그런 맛을 내가지고 뭔가 좋은 맛을 낼텐데 자. 일 붓고. 아, 어, 맛있겠다. 이거 지금 배고파요. 상당히 배고픕니다. 어떤 맛일지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향유까지 넣은 그. 네, 요렇게. 빛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네. 아, 맛있게 생겼죠.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고. 그렇단 말이죠. 자, 그러면은 여기 놓고. 음. 잘 먹겠습니다. 어, 이렇게. 젓가락도 준비했고 이렇게 놓을까? 어. 어떤 맛일지 그냥 저 먹방 찍는 사람 아니고 잘 몰라요. 근데 드래곤볼이라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놓고 먹을까?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맛을 좀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잘섞고한번입 먹어볼게요. 와. 앞에 안 보여. 안경에 김서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. 아, 면은 맛있어 보이는데? 물 먹으려고 이런 또 숟가락을 또 준비했어요. 어. 어, 상당히 상당히 괜찮은데요 라멘이? 이거 진짜 라멘 맛 나네.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코츠 라멘 맛. 우리나라식의 라면과는 좀 다른 그맛 있잖아요. 아. 진짜 마늘 맛 장난 아니다. 아좀 먹겠습니다 제가 먹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좀 먹어야지 오 여기에 또나 나오네 이거에 비춰 가지고요 <웃음> 음, 일단 면은 렌즈에 돌려서 그런지 상당히 잘 익었고요 조금 더 익었으면 은좀 퍼질 뻔했는데 제가 3분 돌렸거든요 2분 30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탱글탱글 할것 같아요 아, 뜨거워서 뜨거워서 한 번에 막못 먹겠어요 그럼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겁고 아 아쉬운 건 여기에 진짜 일본 차슈 그한 덩어리만 있어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차슈 한 덩어리 없는게 조금 아깝고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? 안타깝고요 너무 큰걸 바라니까 안되겠지만 어어 진짜 뜨겁다 음. 어 일단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그 컵라면이랑 다르잖아요 라멘이고 색깔도 보시면은 네, 이런식으로 음 맑고 그쵸 그래서 라면처럼 뭐 얼큰한걸 생각하시면은 네, 이거를 안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얼큰하고 매운거 보다 안 매운거 좋아하거든요 안 매운거 좋아하고 면 아까 칼로리 적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 생면이어서 이름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맞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좀 적고 괜찮네요 맛은 엄청 와 대박이다 이런 맛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맛 근데 뜨거워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좀 먹고 싶은데 뜨거워서. 어우, 여기에 콧물처럼 김설인 거 봐. <웃음> 음. 음. 국물도 같이 먹고요. 아, 국물이 되게 맛있네. 아, 국물이 상당히 맛있어요. 진짜로. 아, 이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국물이 맛있는데, 진짜? 야, 이거. 국물은 장난 아닌데? 고기 후레이크는 가짜 고기 같아요. 그 콩으로 만든 거 있죠? 다가 안 나오겠지. 근데 비싼데 이거. 아 국물이 좋다. 국물이 좋네. 국물이 좋고 라면도 중간 이상한 가고야아 아. 배고팠는데 좋다. 이게 여러분들 보시 재밌을려나 모르겠어요.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이러다가 이왕 시작한 거 시작했으니까 해봅니다. 돈코츠 라멘. 아 소고기 아니 돼지고기죠 돈코츠니까 돼지고기 육수인데 막 엄청 막 장난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저는 할줄 모르고 또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. 하지만 인스턴트.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어요. 국물은 맛있습니다. 음 만족스럽네요. 저번에 커리, 그, 치킨커리 우동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치킨커리 우동, 물론 제가 방송 때 생방송으로 했을 때 망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먹어봤을 때 괜찮았거든요. 괜찮은데 그건 이제 좀더 자극적이고 이거는 좀 자극적인게 덜하지만 좀 짭짜름한 마늘파 마늘향 나는 맛입니다 일본 라멘이 먹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엄청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라멘맛 제대로 흉내냈고요 음 괜찮아요 검아 무엇보다 진짜 국물이 끝내줍니다 여기 밥 말아 먹으면은 장난 아닐거야 이거 자 보시면은 뽀얗죠? 국물이 약간 곰탕 같기도 하고 돼지 육수, 돼지 국물 돼지 뼈 우린 그런 색깔인데 상당히 여기에 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여기에 밥 말아먹는 거 진짜 강추입니다 자, 마무리 할게요 저 국물 다 먹을 거야 맛있어서 아. 아 이건 진짜 국물이... 국물이 좋다 이게 12월 28일부터 팔았거든요 그리고 시유를 좀 돌아다녔어요. 없는데도 있더라고요. 아직 치킨커리 우동밖에 없는데도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아니 지금 찾아서 먹어보니까 드래곤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한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고 베지터 팬들은 꼭 먹으세요. 어나 생각해보니까 파란색 오지네. <웃음> 음 좋아요. 또 라면 좋아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. 다만 문제가 있어요 CU에서만 팔고 컵라면 생각하면은 가격이 좀 비싸요 음, 안 흘렸지? 어우 흘린줄 알았네 아다 먹었습니다 자, 보신 것처럼 국물 싹비었고요맛없었으면은 맛있... 아마 국물 안 먹었을 텐데, 아,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상당히 괜찮았던 거고, 난 가격은 좀 비쌉니다. 제가 뚝불 원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게 만약에 하나에 진짜 3,900원이어 봐. 그러면은, 야, 일반 컵라면 3개 아니니까? 컵라면 종류별로 3가지 먹어도 맛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한번쯤 궁금하신 분들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가격 아 물론 3900원이면 은 요즘에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메리카노 한장 값이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하여튼 컵라면 치고는 좀 비싸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이 라면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말이 안 되는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낮잖아요 이거 아까 어디 갔어요 네 이거 거꾸로 되어 있지만 3035칼로리니까 어 칼로리 걱정되고 또 라면은 먹고 싶고 하실 때 한번쯤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먹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관련되었으니까 했고 잠시만요 좋아요 구독, 구독, 구독. 자 혹시라도 제가 한번 더 하게 된다면 그때는 <웃음> 짱구 신형만의 된장 버터 옥수수 라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짱구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만화기도 해서 제가 보자마자 샀는데 야 이거는 4,900원이에요 더 비싸요 그리고 참고로 짱구 커리 먹었거든요 밥 커리밥 그건 진짜 맛없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안되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면 은 요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시청해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영상을 올지 모르겠지만, 또 봐요. 안녕, 이빠.